안녕하세요. 감성어스 이재원 과장입니다. 어, 저는 오늘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왕산리에 위치해 있는 신축빌라 소개해드릴 건데요. 왕산리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왕산초등학교가 바로 앞쪽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입지도 괜찮은 곳이고 이 현장은 지금 도로 인근에 위치를 했기 때문에 버스 년. 버스정류장과 대형마트까지도 도보 2분 거리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입지적인 요소가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이번에 새로 개통된 도로를 따라가시면 분당까지도 차량으로 약 15분 만에 진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분당 생활권 누리시기에도 굉장히 좋은 현장이에요 이곳은 지금 분양가는 조금 높은 편입니다 이름이 더 럭셔리인 만큼 정말 럭셔리하게 꾸며져 있는 곳인데요 어, 깔끔한 디자인과 함께 옵션상황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냉장고부터 해서 각방 에어컨, 굽박이장 모두 기본 옵션으로 제공이 되고요. 어 그리고 지금 포룸 세대 그리고 세리룸 세대, 트라스 복층까지 다양한 세대를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 보고 오시면은 어좀 선택하실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넓어서 또 마음에 드실 것 같습니다. 그럼 영상으로 한번 보실게요.